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나무에 올라가는 꿈. 감나무에 올라가는 꿈을 꾸게 되면 일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해 나간다. 개미가 먹이를 찾아 큰 나무 위로 올라가는 꿈. 직장에서 승진하여 중앙으로 올라간다. 입학, 당선, 합격, 학위, 자격 취득, 승리, 성공 등이 있다. 건물 아래 층에서 위층으로 올라가는 꿈. 건물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올라가는 꿈을 꾸게 되면 높은 기관의 일을 맡거나 신분, 지위 등이 현재보다 상승하게 된다. 건물 옥상에 올라가는 꿈 장사가 잘 되고 상사에게 인정받게 된다. 걸어서 계단을 올라가는 꿈 순서 있게 점진적으로 지향하게 된다. 학업 성적 향상, 진급, 적금 등을 타게 된다. 계단과 사다리를 밟고서 높은 곳에 올라가는 꿈 진급 및 신분상에 따른 영예, 출세와 발전, 성취를 얻게 된다.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꿈. 노력 끝에 직장에서 승진한다. 학업 성적 향상, 적금, 생활 수준 향상 등이 있다. 계단을 타고 높은 층으로 올라가는 꿈. 자신의 굳건한 노력으로 어려움을 딛고 참맛을 보게 된다. 자수성가한다. 고릴라가 산 정상에 올라가는 꿈. 지위가 향상되고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 입하, 승진, 합격, 당선 취득, 경사 등의 길조이다. 고양이가 부부의 방에 들어가거나 돈은 침대 위에 올라가는 꿈부부간의말 못할 비밀이 있음을 나타낸다. 구렁이가 마루를 통해 지붕으로 올라가는 꿈 구렁이가 마루를 통해 지붕으로 올라가는 꿈은 장차 아이가 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큰일을 성취하게 된다.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꿈길 하나 위험성이 잠재되어 있으므로 행동에 조심할 것 국기가 펼쳐진 채 하늘 높이 올라가는 꿈 뜻밖의 직장에서 고속 승진하여 입신 출세하게 된다. 그 많은 기러기 중에서 단한 마리만 용으로 변해 하늘 위로 올라가는 꿈. 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당당히 최고의 대상을 받게 된다. 명예가 세워진다. 까만 염소가 산으로 잡고 올라가는 꿈. 입시에서 낙방을 하고 집안에 노령의 환자가 있으면 간호를 정성껏 해야 한다. 꽃밭에서 용두 마리가 꿈틀거리며 하늘로 올라가는 꿈. 집안에 혼사가 들어와 약혼이나 결혼을 하게 된다. 사랑으로 결실을 맺는다. 나무뿌리나 풀뿌리를 잡고 위로 올라가는 꿈. 협조자를 물색하고 그에게 의지하여 난처함을 무면하게 될 것이다. 나무나 풀뿌리를 잡고 위로 서거나 산에 올라가는 꿈. 협조자의 도움으로 고비를 넘기고 자신의 일을 성취함. 나무로 만들어진 용이 하늘로 올라가는 꿈. 새로운 일의 시작. 출세 명예를 암시하며 새로운 사업의 자료를 얻게 됨 나무에 올라가는데 갑자기 부러지던가 떨어지는 꿈. 자신이 사고를 만나 부상을 당하게 되던가 생명이 위험하게 될 것을 암시하는 꿈. 날개짓을 하며 높은 하늘로 올라가는 꿈. 상당한 노력 끝에 일취월장으로 최고의 영예를 얻게 된다. 소원 성취를 이룬다. 높은 곳으로 한없이 올라가는 꿈. 자신의 지위나 위치가 향상되고 아랫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됨 높은 탑 위에 백 명이 하늘로 올라가는 꿈. 천민의 신분을 벗고 이락 입심양명하여 대중의 스타가 된다. 이파 승진 합격. 강선, 취득, 승리 등의 경사가 생긴다. 뜻밖의 행제를 한다. 누런 황룡이 깊은 산 계곡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꿈. 생산, 유통, 식품업 등에 투자하여 사업 성과를 올린다.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눈속을 꿰뚫고 속꽃힌용이 하늘로 높이 올라가는 꿈. 깊은 학문과 진리를 탐구하게 된다. 학생은 머리가 맑아지고 학업 성적이 오르게 된다. 학술, 창작, 연구, 창조 등의 길조이다. 다람쥐가 밤나무에 올라가는 꿈 확실한 실력자를 만나 도움을 받고 사업성과가 대단히 양호하게 된다. 재물, 승진 등의 길조이다. 다람쥐가 밤을 따 먹으러 밤나무에 올라가는 꿈 실력자를 만나 도움을 받아 좋은 사업성과가 있음. 재물, 승진 등을 암시 담 위에 올라가는 꿈담 위에 올라가는 꿈을 꾸게 되면 시험에 합격하거나 취직, 승진, 당선 등 기쁜 소식을 듣게 된다. 담쟁이 덩굴이 감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꿈. 자연과학, 식물, 생물, 경제, 경영, 무역, 회계, 세무, 농업학과 등에 관한 학업 성적이 오른다. 재물과 돈이 생기고 먹을 것이 들어온다. 도사의 지팡이가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는 꿈. 권세, 국회의원, 장관, 법조계의 수장, 경찰총수 등의 한 조직의 수장이 되어 확실히 출세하게 된다. 수도를 하여 대각을 얻고 도인이 된다. 도층계를 올라가는 꿈. 여러가지로 곤란과 손실등 장애를 치르게 된다. 두 마리의 쌍룡이 불을 뿜으며 하늘로 올라가는 꿈 나라에 경사스런 일이 있고 국대민안으로 사회가 안정되며 국민이 마음 놓고 편안히 잘살수 있는 풍토가 된다. 사회복지 국가, 정치경제 발전이 있다. 두꺼비가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꿈 두꺼비가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꿈을 꾸게 되면 평범한 사람이 운대를 맞아 입신 출세하여 앞날이 밝을 징조다 땅속에서 신묘한 돼지떼들이 나와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꿈. 직장에서 승진하여 중앙이나 서울로 자리를 옮기게 되거나 돈, 재물, 횡재 등 암시. 땅거미가 큰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꿈. 입학, 합격, 승리, 승진, 당선 등과 같이 일신상의 경사스런 일이 생기며 사업이 순조롭게 풀릴 짐초 땅속에서 신묘한 돼지들이 나와 산 위로 올라가는 꿈. 직장에서 승진하여 서울이나 중앙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 재물 돈 횡재 등의 길조이다. 땅 속을 뚫고 솟꽂친 용이 하늘로 올라가는 꿈. 개천에서 용 나듯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역경을 딛고 일어서게 된다. 신령이 도어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된다. 행운의 여신이 찾아온다. 마을 어귀의 좌우로 있는 장승이 용으로 변하여 하늘로 올라가는 꿈. 구락이나 동네에서 경사스런 잔치가 벌어진다. 동네 경사 건축 신굿 마을굿 풍년제 명예 부귀 성공 입신 출세 등을 하게 된다. 멧돼지를 타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 꿈. 경제학자나 경제인으로 출세하여 세상의 이름을 떨치게 된다. 2파, 승진, 당선, 허기취득, 승리, 자격취득, 합격, 성공 등 소화성취한다. 모자나 화관을 쓰고 높은 단상이나 무대 위로 올라가는 꿈. 장차 직장이나 신분 및 사업에 변동이 생기며 널리 명성을 떨치고 부귀와 번성이 따르게 된다. 미꾸라지가 빗줄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꿈. 부귀공명하고 입신 출세하게 된다. 행제, 재물, 입학, 승진, 당선, 합격 등의 길조이다. 지금까지 마음먹은 대로 소화성 취하게 된다. 뜻밖의 복원을 받는다. 미꾸라지가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는 꿈. 번성, 부귀를 뜻하며 무명인이 이약스타가 되어 세상의 이름을 날리거나 풀리지 않던 일이 결실을 보게 됨. 밧줄을 타고 무지개로 올라가는 꿈.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아지고 부귀공명하여 출세하게 된다. 명예, 승진, 당선, 합격. 입학, 학위, 자격취득, 승리, 성공, 창작, 소화성취 등의 길조이다. 배우가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는 꿈. 운수가 대통하고 마음먹은 대로 소화성취하게 된다. 입신 출세한다. 100명이 구름을 타고 하늘 위로 올라가는 꿈. 마음이 깨끗하고 청정하여 현대판의 청백리가 된다. 훌륭한 의술로 국민 보건, 지여 향상에 이바지한다. 권세, 국위, 명예, 승진, 당선, 합격, 학위, 자격취득. 입신출세 등이 있다. 백송을 타고 올라가는 꿈. 승진하여 입신출세하고 금이원양한다 명예선양, 당선, 합격, 입학, 학위, 자격취득, 승리, 성공, 인기상승, 정보, 국제시장 점유, 발전 등이 있다. 뱀이 산으로 기어 올라가는 꿈. 시끄러운 말썽 내지 손실, 장애 등이 빚어져 곤란과 굳은 일을 치게 르 된다. 뱀이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는 꿈. 뱀이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는 꿈을 꾸게 되면 가까운 시일에 커다란 명예를 얻게 될 것이다. 뱀은 여아를, 구렁이는 남아를 의미한다. 뱀장어가 빗줄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꿈.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 입신출세하게 된다. 입하 승진, 당선, 합격, 성공 등이 있다. 버드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꿈. 어머니나 여성의 도움으로 못다한 일을 성취시킨다. 합격, 승진, 당선, 합위취득, 승리, 성공 등이 있다. 배낭을 등에 지고 삼꼭대기를 향해 올라가는 꿈. 근심과 장애를 짊어지고 난관에 부딪히는 형국이어서 무리한 일에 착수 내지 불안정한 승부를 거는 등 손실 및 낭패와 연관들 위험의 징조이다. 소원, 사업, 계획한 일에 고달픈 역경이 따른다. 불난 집에서 용이 하늘로 올라가는 꿈. 사업이 번창하거나 세상에 과시할 일이 생긴다. 붉은 장미꽃 속에서 용이 나와 하늘로 올라가는 꿈. 부인과 새댁은 임신을 하여 예쁘고 훌륭한 딸을 낳는 태몽이다. 동어가 흐르는 냇물을 역류하여 잡사게 올라가는 꿈.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 힘차게 목적을 위하여 전진하게 된다. 입파 승진 당선, 합격, 승리, 학위, 자격 취득, 계약, 협약, 성공 등의 길조이다. 비를 맞으며 산에 올라가는 꿈. 비를 맞으며 산에 올라가는 꿈을 꾸게 되면 하고자 하는 일이 이제 뜻대로 이루어진다. 빗물 속에 미꾸라지가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는 꿈. 보통 사람이 일약 스타가 되어 세상의 이름을 떨치게 된다. 이파 승진 당선 등의 길조이다. 비줄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꿈. 입신 양명하여 출세하게 된다. 이파 승진 합격 당선 취득 승리 등의 경사가 있다. 뿔이 달린 용을 타고 높은 하늘로 올라가는 꿈. 권력과 명예를 얻어 감투를 쓰게 된다. 이파 승진 당선 합격 승리 성공 등이 있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꿈.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면 진급 혹은 진학이 이루어질 징조다. 사슴을 따라 동산 위로 올라가는 꿈. 상당한 실력자를 만나 도움을 받고 희망찬 앞날이 환히 밝아온다. 올라가는 꿈의 몽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